안녕하세요. Hello. 예. Yeah. 제주가 캔슬 집에 왔어요. 와 근데 어떻게 우리가 둘이서 촬영하고 있냐고요? 우리 하나예요. Yeah. 와 내가 기분이. 아이고 나가 나가 간다. 어내 마음 없어 어디냐? 아이 뭐라 뭐라. 에이. 오늘 메라에서 나오실 건가? 아 근데 우리 소 어떻게 해아소 해놓자. 즉 복제 복제. 그리고 조금 어, 어. 뒤로 가야될 듯어 어. 여깄다 어이 어, 어. 어, 가운데 가운데 두번째 가운데 아 여깄다 아 맞다 배치, 배치. 자꾸 저기만 들리 <웃음> 배치 음한 요즘? 아, 아, 아 어. 됐어 좀 뭐가? 야좀 뭐해 봐아 <웃음> 카메라 내가 지웠어 아 그래? 그냥 이대로 하자 그래 어차피 카메라해 두려워버리고 잠시야 이거 좀봐어 <웃음> <웃음> 우리 이거 깰수 있는 거 맞지? 괜찮아. 화면에 <웃음> 그냥 보는 데막 비랑 요한 거거든. 컨트롤 컨트롤. 근데 너한 손을 하는 게 제일 불편해. 두 손은 뭔가 편안한데. 맞아, 왜... 한 손이 더 편해야되거든? 화나니까. 안 복잡하고. 야, 파란색이 제일 고난이 어, 어, 어. 아어 여기 아니데 여기요 여기요 이 정도까지는 갈수 있는 응 여자가 그런데 오야아 실패 여기까지갈수 있네 그래도 아유. 어, 아 근데 괜찮아 괜찮아 어! <웃음> 야 이걸로 로우로스 하면 큰일 나겠다 당연한거 아니냐 친구야 <웃음> <웃음> 어! <웃음> 야 말을 <해>. <웃음> 어 지웠어 <웃음> 야 이거 3분 파쿠르가 아닌데 더 이상 왜냐면 벌써부터 지금 2분이 넘어가고 있거든. 와 지사나서 아! <웃음> 천천히 가. 알았어. 내가 저 앞차를 보고 있을게. 아니 너 엄청 철진 거 아니야? 여기 좀 <웃음> 변기 들어. 어, 어. 아니 이거 왜왜 통과됨? 통과된, 통과된 건가봐. 자 왔어. <웃음> 그냥 좀내려가봐 여기도 창, 악, 창, 창류 창류 고난 그냥 여기 넘어가자, 체크포인트 체크포인트 야 여기 애매한데 좀? 꽃치 아, 플 아, 슝! 아, 아, 네. <웃음> 야체크포인트 아, <웃음> <체크포인트. 체크포인트. 웃음> 어, <웃음> 다시 아, 아, 어. 어, 어. <웃음> 어, 야 체크포인트 아, 아, 체크포인트 어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조심 아, 아, 아, 아, 도대체 넌왜유리산시에둔거니슝 아, 아 안올라가져요 어? 안올라가는데 음. 야, 제잠 아, 한번만 더해봐 <웃음> 됐는데? 야! 나아서가요와 넘어왔어요 아 넘어왔음 <웃음> 음. 아. 아니 <웃음> 응? <웃음> 뭐야 뭐가 문제지? 제크포인트! 뭐? 예, 잠시만, 돈다? 음. 자, 오 어, 좋아? 어 아니야, 살짝 앞으로 끝! 우와! 다 야, 제크포인트부터 다시 해 <웃음> <우와>! <웃음> <웃음> 야, 와. 와, 와, 어. 어. 어. 어. 어. 어. 어. 아.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성공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아 와, 와, 와, 와, 어딘지 왜? 맞춰봐라. <웃음> 왜 하늘을 보고 있니? 여기 있어. 이제 그 무기에 들어가 오십시오 무기. 거기서, 어, 어, 아, 여기, 응 요... 여기 스나이퍼 어쩌고 써있는. 거기서 아무거나 하나 골라봅시다. 뭐야. 간지나 보이네. 자 아, 이제 여기 아예 잠깐만 좀 구무를 내볼까요? 야 그거 연습장 풍선 없니 여기? 연, 연습장 풍선? 어, 어 풍선? 어디 어디에서 꺼냈어? 요 내드온가 보면 있던데 아유 이 말고 좀이 들어내요 여기 아니 잠시만 이제 안 보여서 응 <웃음> <웃음> 오야 뭐가 많다 음. 이건 무게잖아무기 i d 무 n a Buget, Buget, Buget, b u g e 스 Buget, b u g 스 t b 여기 e t Buget, b u g 다 t 그래도 이왕 좀 움직이는 애가 좋지 않겠니? 움직이는 애가 없는데 그 거... NPC? 응 네. NPC에서 아무애나 꺼내서 너다 아에 어. 잠깐만 얘는 우리 팀이잖아 아 그러게 저 스플래툰 그래서 아무애나 꺼내봅시다 쟤또 저러가? 이 사람 또이 되냐? 예? Yeah? <웃음> 그냥 클릭 안 해도 돼요 안녕 <웃음> 마리이움직 <웃음> <웃음> <웃음> 지금 이러고 움직일게 <웃음> 오. 오 뭐야 방금 <웃음> 자수 치웠는데 요즘 <웃음> 두말에서 <마을에서> 안해봅시다 <웃음> 어? 어? <웃음> <웃음> 아. 와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 김치 뭐야? <웃음> 김치 거었어요거이이이렇게안 아주... 돼? 잉크 거 이거, 이거, 이요 이거, 이거, 이이 이거, 모형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거, 이이이이이이 김치먹.. 김치먹.. 거추장 된장이 묻었군요. 좀 매콤한 된장인가 보네요. <웃음> 아니 왜 장... 이러고 돌아가? <웃음> 어떤나? 안 잡히는.. 또 뭐가 있을까? 운전을 해볼까? 난 시선 방이냐 <웃음> 네, 잠깐만. 그.. 그복제 한번 들어가봐요. 좀 앞에 있나? 아, 내가 저장을 안 했나? 그 어쨌든 왜요? 아니, 아니요. 아니다, 그냥 엄... 없... 니가 <웃음> 전에 만든 거잖 뭐가 참 많네. 나 왜? 예전에 나다 하나같이 한 몸이 돼 있어. <웃음> 이쁘야? 아 옛날 그 캠핑장 촬영할 때아 썼던 모닥불인데 이미 에러로 보인 데서 인형, 인형 뽑기 어쨌든 간에 인형 뽑기? 오케이어 중난 내일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자 뭐 음, 뭔가 뭐 없는데? 조종하는 게안 보인다? 어. 와 조종하는 게 사라졌어요 조종하는 게 없어요 오 잠시만 다시 소환해봐안 되네 안돼 <웃음> 뭔가 맛있어 보이는 놈이 <웃음> 응? 아, 가끔 이럼 오우가 많네요 이제 인형뽑기.. 아니 잠깐만 야 이.. 저, 저.. 저 노란색 있잖아 저... 어어 얘가 맞는 것 같아요 얘더 뭐랄까요? 어. 어? 이렇게 해도 되구나 야 근데 이 안에 뭐가 없잖아 어 넣어야지 아, 왜 자꾸 말해가 응? 됐어. 음, 요런 애도 넣고 <웃음> 쇼파를 뽑아 무슨. <웃음> 야, 뽑아. 무덤 야, 무덤 날라갔어 <웃음> 아. 아 다시 다시 되게.. 되게 버섯이 탄거 같아 의이상 쇼파는 왜 넣는 건데? 아 그건 왜 넣었어? 됐다 사물함은 왜 넣는데? 자 이건 이거고요 어느 쪽으로 요이 음... 이거, 이거 살짝 파랑이 잡아보 옆으로 가 오케이, 잠깐만 됐냐? 채점 이으로 하자 됐다 됐다 네, 그만 와 뽑았다 뽑았다 뭔가 쓸모없는 녀석이야 음료수다 냠냠 냠냠 냠냠 그냥 이건 던지는 거잖아 네. 자동차를한번 운전을 해봅시다 그럼 음, 적당히 괜찮을 때 찾아옵니다 적당히 괜찮네요 <웃음> 어, 그. 에이, 애, 꼈어 꼈어, 꼈어. 꼈어. <웃음> 됐어 됐어 다자 망망미 오 마리오 카트다 와아아아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일어나 일어나 아 내시선. 아. 진짜 신기하다 이러고 있어요. 안으로 한번 <하면> 통과를 해 보자. 아. 어, 너무 잘됐다야 밖으로 가보자. 이제 가다 보면 까매지지 않을까? 미리 까매져 있을게. 안캠이 <웃음> 한참 나왔는데. <웃음> 야 벌써 15분. 오이. 잠시만 응? 밖에. 어야 어? 막혔어 뿡아뿡야 아니... 어! 아, 그럼 우리 걸어가 보자 잠깐만 잠만좀 놔봐 어안 가진다 예이 어, 어? 오야 여기 왜 이렇게 돼있어 야 밑에, 밑에 밭이 뭐야? 있다 와와 와, 밑으로 가자 아 한. 아니... 하이 말티오드 많어 뭐야? 여기도 있는데네. 요 플라티오드 나무 같아요. 님님 네. 뭐야? 어 사진이구나. 넹. 네? 한번 그 페인트 톤 꺼내봐. 그 색, 색인가 넹. 알겠다. 그건 트레일 아니에요? 네. 흔적을 남겨봅시다. 근데 여기 좀 이상하다 생긴 게. 그러게. 이좀 이상한 것 같아. 살짝 지형이 어지러워. 그리고 뭔가 조금 약간 이상한데? 어? 약간 왜 이렇게 어지럽냐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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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아왜 이렇게 뭘그 올라가자 생천 생천 아왔다이제서가좀 이상하다 예 빼야 이 녀석들 얘네들은 <웃음> 갑자기 왜 싸요 님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사진 찍자 그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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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그러니까.. 음, 나 카메라를 좀.. 응 카메라 카메라 그리고.. 원하는데 다 카메라 배치를 해응 이러고 너무 찍.. 너무 아무것도 없으니까 좀 그렇지 않냐? 잠깐만 다시 클릭해봐 아유 응. 응. 너뭐너 <웃음> 뭐, <웃음> 클릭했니? 그서 그런 어자자자 시간 디테일 보고 있어 요 요즘 보고 있어 <웃음> 그럼 어떤지 봐보자 연습으로 나오네요 <웃음> 음, 뭔가 배치해야 될것 같은데요 음 그러면 아까 저희가 탄 차동 차 차동차, 어. 차동차. 자동차를 이렇게 둡시다. 이거를 살짝. 그 우리 저 아까 그 총에 좀야 이거 그거 같잖아. 어? 약간 요 이렇게 마법진세 오는 것 같아. 재밌어서 잠만 잠만. 오왜 이렇게 뜨거워요? <웃음> 자, 일단은 그러면 여기 딱 가운데서. 에 얘 잠깐만 <웃음> 너무, 너무 너무한데? 너무 멀어 Give me <웃음> 자, 이제 다시 자극총을 좀 들어봅시다, 님 자세, 자세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그 자세? 오늘은 뒤로 가고 있겠어 아 이거 그거 하고 있으면 되겠다 응? 시간 지연 제처를 해놔야죠. 이러고 잠깐만 잠깐만. 이쪽은 5초가, 5초가 적당할 것 같은데. 다.. 큐. 다 큐일까요 이게 과연? <웃음> 협동 마우스. 협동, 혁동... 혁동... 개리였네요. 협동, 혁동... 협 개, 혁동게... 리모드. 진짜 대충 한게 느껴집니다. <웃음>